안녕하십니까 브로니카입니다 오늘도 오늘의 생 문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이러는 거 헛수고야 죽은 말을 채찍질하는 것에서 비록되는데요 beat a dead horse don't beat a dead horse 뒤뿍치지 마 don't beat a dead horse beat 대신 flog f-l-o-g flog a dead horse 뒤뿍치지 마 don't beat a dead horse 두 번째는 make nothing of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해 나는 돈 쓰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I make nothing of spending money, I make nothing of spending money. 같은 수거지만 can make nothing of 라고 쓰시면 이해할 수 없다 라는 뜻도 됩니다 I can make nothing of this note 이 노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I can make nothing of this note 차이점이 이해되시나요? 마지막 문장입니다 득보다 실이에요 더 안좋은 걸 해줘요. Does more harm than good 좋은거 보다 It does more harm than good 뒤에다 붙이시면 되세요. 그래서 It does more harm than good if you regret 후회한다면 그게 더 실이 많아요. It does more harm than good if you regret it 오늘의 세 문장 여기까지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Bye Bye